자, 아, 저희가 지금 모모다니 모모다니역으로 왔습니다. 아, 지금 어, 저희 우리가 있는데가무슨 종? 덴노지 덴노지 덴노지역에서 두정고장을 오면 모모다니가 있어요. 모모다니를 지금 도착했는데, 어, 한국 코리아타운을 물어보니까 영, 영무원께서 아주 편안하게 또 얘기해줬습니다. 종이를 줘 가지고 설명을 해주네요. 나중에 처음 해줄게요. 여기서 나와서 큰 길로 오른쪽 으로쭉 가서 다시 내려가. 큰길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서 쭉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재미있는 코리아타운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얘하나냐 아니, 얘를혼자다 시작. <웃음> 예! 예! 여기가 바로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입니다. 코리아타운은 어떤 곳이죠? 한국 사람들을 위한 곳인가요? 다 아, 아는 곳다, 네, 니까 코리아타운은 아주 왔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래전부터 어, 우리 한국 분들이 살면서 이루어온 그 예 모임의 장이죠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차이나 타운이 차이나 타운 중국 분들이 많이 오래 살면서 만들어낸 모임의 장인 거죠 아, 아,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 자 여기는 뭐, 인도네시아 타운 이런 것도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 인도가 좀세실 걸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어, 힘들게 존 존나 나라... <웃음> 많이 걸었는데 <웃음> 많이 걸었어요 아, 그래도 이제 한번 타아 다... 왔습니다 일단번 한번... 코리아 타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그래서 <웃음> 아무와 K-pop이 흘러나고 있죠. 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또 글이 써 있습니다. 자 이런 떡볶이가 있습니다. 어 닭갈비도 있고요. 맛있겠어요 순두부 순두부. 손부 시원하죠 백설 백설입니다 빙수 백설 빙수, 백설, 빙수.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자, 여기는 지금 많은 어, 한국인 응. 한국 상점들이 많고요 <웃음> 저기 또한국에또 토속적인 예흥부와놀을가였습예흥부와 놀부가 쁘한예부 예쁘한 우리 전입니다 전 호떡 있고요 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떡볶이 맛있겠어요 <목소리> 떡볶이 아유. 이거 다 꽂힌다 보고 오족발 삼촌발 삼백 괜찮네 국발 오징어젓갈 오징어젓갈 천원이고 팔찌 오, 오 이제 막 김치, 김치. 김치. 맛있게 음. 김치도 다 담그시나 보구나 이거 뭐예요 맥장 갈비 돼지갈비 갈비요 오 꽉뚜기 그 완전 맛있겠다 아, 그래. 야, 되게 맛있겠어 아, 옛날에 좀풍부한 얼굴 문몇 시에다? 일곱 시야? 일곱 아직 시간 엄청 많다 아 여기 또 한인 크으, 여기 또 한국의 또 연예인들 보검이 형 보검이 형제친제형 보검이 형어 보검 저랑 같이 나랑 뭐했는데? 여기까지겠습니다. 얘기를 여기는... 욕 먹어요. <웃음> 그만해. <할래. 웃음> 자 이제 좀더 본격적인 코리아 타운이저 앞에 아 시작됩니다. 아 와. 어 방앗간. 와 방앗간이 또 있고요. 방앗간과 야채들. 오모 맛있겠다무슨 죽순 다 있네. 간. 간. 오 간. 맛있겠다. 돼지 간. 돼지 간. 아 아. 아 그래. 그래. 안 되고 터미네이터 여러분들 자, 지금 터미네이터가 네. 김치를 들고 있습니다. 네. 김치와 물을 우 와. 네. 자, 방금 전에 보인 그 코리아 타운은 초입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코리아 타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아, 자, 쭉 있습니다. 지금 지저 아까 쭉 지나는데요. 한국 반찬도 많으시고. 우와, 진짜 옛날 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자, 저희는 여기서. 도로에 여기서 가서. 6,300원이요. 자, 가자. 아, 사쿠라 가와역으로 갑니다. 230원을. 어, 여기 잠시만. 메모 번만 할게요. 어. 230엔이 1인당 들었습니다. 1인 30원. 불러내 제가 불러줄 네. 출발합니다. 고거 자, 아이 리님 작가님 왜? 저기 따라가셔야죠 숙소로 들어가신다고요? 탈진입니다. 탈진했어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아, 못 가겠어요? <웃음> 못 가겠어요? 습니다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오겠습니겠어 너무 피겠해요다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오겠다시겠게요다겠요 여긴 어딥니까? 생명가. 무슨 지하철이죠? 네? 무슨 지하철이에요? 까먹었어 너무 어려워 지하에, 지하죠? 지하, 그게? 지하철, 전철, 아, 무슨, 무슨 선이었는데 지금 퇴근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홍색 라인 하고 왔어요, 분홍색 라인. 상당히 많은데 우리 목적지는? 어디죠? 사쿠라가와 <웃음> 사쿠라 아니고? <웃음>